보면 태광식당이라는 데를 왔어요. 거기가 저희가 도민들만 가는 데라고요? 응. 도민들만 어. 가던 데인데 네. 요즘에 좀 블로그도 좀 올라오고 해 가지고 네. 이제 조금 유명세 타 가지고 관광객도 어. 좀 많이 오는 곳이지. 아. 어. 뭐 뭐가 메인이에요? 여기가 한치 한치 한치 불고기 네. 한치 아, 한치로 불고기를 해요? 응, 한치하고 응. 불고기하고 섞어 가지고 같이 조리치기 식으로 네네. 하고 하는데 아. 맛있어. 나는 오면 고기는 안 집어넣고 네. 그냥 한치만 볶아서 네. 달라고 하는데 네. 어, 그게 아니야. 아. 보 <웃음> 고기는 안 집어넣고 한치만 넣어서 볶아 달라고 하는데 되게 맛있대요. 자, 아무튼 여기 태광 식당이라는 데인 거같요 들어가 보죠.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맛집 분위가 좀 풍기고 방송에도 꽤 나왔나봐요. 저 안쪽에 보면 방송에 나왔다는 라뭐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쫙 나오죠. 이렇게 있네요. 돼지 주물럭은 2인분 이상에서 8천 원이고 한치 주물럭은 14천 원이에요. 한치 주물럭. 아무튼 뭐 여기 한치 주물럭 먹자고 해서 온 거니까는 올레. 아 올레도 무슨 저기 제주도 술인가 보죠. 한라산은 아는 거고 물회. 자리물회 25,000원, 한치물회 25,000원 소염통 주물럭도 있네 오, 여기 완전 현지인 맛집이네 자, 아무튼 처음에 오면 은 이렇게 네, 불 켜주고요 이거 뭐 무슨 뭐지 무슨 오 이거? 네 아무튼 프라이팬 같은 거그리 특징이 바닥이 이런 화장실 바닥 상 역시 제주도 투박이시라 네. 불고기를 볼까?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그냥 추천해 주셔서 담을 것만 알아서 시켜주세요. 저그 그냥 한치만 한치만. 그다음에 이렇게 쌈 나오고 이렇게 해요. 자 일단 하이라이트인 그 한치가 나오면 또 한번 한치만, 한치만 이렇게 했대요. 원래 불고기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치만 해서 우리 또 대표님이 드신다고 하시네요. 네. 이게 뭐 워낙 많이 드셔보신 분이시니까 저야 뭐 일단 따라오는 거죠. 자, 보글보글 자, 드디어 이거 다 익었대요. 아. 확실히 이게 한치하고 오징어하고 좀 다른 건가요? 한치는 네. 예 우리가 흔하게 오징어는 다리가 길지만 오징어 는 다리가 길지만 한치라는 거는 다리가 우리의 이 헛바닥에 한치 헛바닥이라는 다리가 이 헛바닥만 치면 한치만 아, 혓바닥에 한치밖에 안 돼서 다리가... 다리 길이가... 음, 그래서 한치... 그렇게 음. 구경을 하시 네... 아... 음. 아 음. 재밌네요. 그, 그 대신 저금해 한치는 오징어보다 더뭐 그만큼 부드럽고... 네... 쫄쫄 쪼한 맛이죠. 아, 그죠.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죠. 거는 이제 데쳐서 그런데 한치 그... 입다가 한치 그~ 물에 남았더라. 그러면 그센거 같다고 먹으면... 네... 또 이제 먹으면... 어, 나왔네요 아, 맛있어요. 네..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음. 맛집이야. 제주도에서는 네. 여름에 네. 한치 무래를 많이 아 제주도에서는 여름에 한치 무래를 많이 드시는요 시원하고 와 이게 한치 무래구나. 이게 얼마죠? 만5만0천 만 원이네요, 이게. 이런 것들이 한치가 여름에는 좀 비싸. 아 여름에는 좀 비싸요? 원래 여름에 나오는 거지만. 지금 이 예전만 해서 제주도에서만 나왔었답니다. 음 한치가요? 근데 요즘은 온난화가 되면서 네. 이 저쪽 어디라? 북쪽으로? 우리 뭐전라도쪽 네. 위쪽으로 좀 많이 음 나오기 시작하더만요. 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? 아 제주도는 이게 대표적인 지 아니 치가 아니고. 네. 네. 네. 어 요거예요.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원래 한치가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네. 네. 전라도 쪽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와 이렇게 오집이 맛있네요, 진짜. 음. 어 맛있어요,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그리고 여기 제주도 와서 제가 궁금한 게그 여기 일하시는 분 여자분이신데 왜 삼층 삼층 그러세요? 제주도는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이다보니까 는 네. 우리가 따지다 보면 고시양식 고시가 네. 한 형제잖아 음. 그러다 음. 보니까 이게 친척이나 뭐 이게 이런 혈연 음. 관계가 거의 다 돼있어 네. 그래서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음. 나보다 나이가 좀 많게 생겼다 그러면 음. 삼촌이나보려고 음.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음. 무조건 조카야 아. 그래서 여기 제주도는 남자나 여자나 삼촌 삼촌 아, 아 서울에서 이모 이모 그러잖아요 그렇지, 아 그게 제주도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.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부시 양식 부시 사 이런 게있어는데혈관계가 네. 네. 그래서 삼촌 그럼 남자분도 삼촌 여자분도 삼촌 아, 아래 사람이면 남, 남자분이랑 여자분 다 조카 조카 그렇지 어. 조카 가이에 신기해 어떻게 보면 전일체 <웃음> 처음으로 네. 혈관계를 음 그렇군요. 아, 삼촌 남편 부르는 게 정이었군요. 몰랐네요. 자,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, 공기밥 두개 들어가고, 뭐또 뭐 들어가겠죠 나중에. 아, 계란이 되게 신선한 거면 노른자가 되게 잘안 떠졌어요. 어, 음. 우리 형님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또 무례를 다 양보해 주셨어요. 이런 분이랑 식사하는 거 제일 좋아하죠. 자, 그럼 볶음밥이다 이렇게. 이대로 이제 지금 먹어요? 아니면 좀? 네, 그릇. 아, 네, 그렇다. 알요그니 네. 자, 우리 또 친절하신 <웃음> 고실장님도 제 밥까지 또 퍼주시고, 어, 네. 촬영하느라고. 네. 자, 그러면 네. 볶음밥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우, 뜨거워. 아우, 뜨거운데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음, 확실히 아까 전에 그 소스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, 소스 맛있으면 밥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맛있잖아요? <웃음> 괜찮아요 아, 이 집이 3대 천왕에도 나왔나보네요 보니까 있고 또 안쪽 안쪽 테이블 도 이렇게 생겼고 아밥도 먹고 나왔습니다 네, 밥도 먹고 나오니까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네요 여기거든요 네, 태광 식당 여기 위에는 이렇게 태광식당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저기 옆에는 미소다방이라고 있고